Thank you. 와, 와, 와! 마카롱! 와, 마카롱 너무 귀여워. 와 아, 그런 거야, 진짜! <웃음> 왜 우리 이렇게 잘하 저희가 뭐뭐 구매할 수 있는지 상점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게임을 진행할까요? 아, 네, 좋아요, 아, 좋아요 가자 어, 야, 일단 밥을... 어, 거? 야, 상점 어머,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자, 자 여러분 생각할까? 보자 뭐뭐 뭐 있어? 인디어 텐트 인디언 텐트 세트 열개열개다 r k e 개 보급형 텐트 세트 k 개, 침낭 b 개 t 냉장고 박스 하나 럭키박스 다섯 아, 개 럭키박스 g e Lingango, b 에 x t e r Hana, Lucky b a x t e 박스 a s k e 는 u c k y b a x t e 들어야 c k y Baxter, 아 그렇군요 약간 뽑고 싶은데 아, 인생은 원래 알지? 럭키박스야 나는 럭키박스에서 안 좋은 걸 뽑아본 적이 어. 없어 그래 윤정아는 믿고 럭키박스 어. 하는 거지 일단 그럼 먹을 것도 보러 가볼까? 먹을 것도 보러 가보자 계속 가보자 다음에? 다음에 올게요 나한테 치워 아까 아까 거기 계셨던 분이니 게임 같은 게임 같은 어, 언제 오, 가셨어요 아까 그 아, NPC 부... 왕 서방 뭐장 어, 서방 어. 이런 거지.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래? 아 예. 예. <웃음> 아, 언제 여기로? <웃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웃음> 형 여기 완전 바베큐 약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네 꽃등심 일곱 개, 돼지고기 다섯 개. 어. 뭐야 아까 어디 계셨어요? 뭐야? 다른, 다른 거기는 <웃음> 그냥, 다른 그냥, 다른 거기는 왕 서방이라면 여 장서방. 장 서방. 야, 소고기가 무슨 텐트 값이네. 콩잎도 있네. <목소리> 형, 이거 짜파구리 먹어봤어? 기생충 버전? 아유, 한우 체크 이거 대박이다? 진짜? 나 먹어봤거든? 한우는 체크이랑 넘는 진짜 먹거든. 대박이야 기생충 야, 야, 근데 이거 어, 기생충? 자 우리가 어쨌든 저거 뭐냐? 지금. 텐트든 자, 뭐, 먹을 거든 뭐, 게임을 뭐, 그냥 잘하면 되는 거냐 오케이 어, 그 게임 뭔데? 웃겨야 어, 돼, 우리 지금 바로 뭐, 뭘 해야 돼? 일단 저쪽으로 다시 가자 가서 퀘스트가 뭔지 물어보자 뭐야 또 뭐가 생겼나고 완전 게임 게임 장소 같아. 아, 여기 아까 그분 또 계셨으면 좋겠어, 마법 같은데. 캠핑인데. <웃음> 아직 앉아 있자, 우리는. 네. 설명을 듣자, 계속. 오케이, 바로 게임할까? 오케이, 그럼 조슈아가 한번 게임을 하나 뽑아 와봐.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나 근데 지금 지금은 긴장이 안 돼. 이아 뭔가 딱 실현이 돼야지 긴장이 딱될거 같아. 아, 지목 눈치 게임. 오케이 오케이. 게임? 이거 어. 맞춰서요 약간 제로 같은 거네요, 제로. 제로네. 제가 만약에 순간 그리고 세명 하면 승관씨 빼고 세 분이 세 명이. 근 우리 우리 고유 번호로 가. 고유 번호. 아 고유 번호로 가. 일 번부터 십삼 번지세 명이면 일 번부터 삼 번까지로. 만약에 컵스는 제외였으면 이삼사 이러면 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 음, 그래, 음, 그래, 음, 그래 음, 제외하면세명이삼 사. 예, 이해 됐어? 이해 됐어. 예, 계산이 빡셀 것 같은데. 어, 이해 됐어. 이렇게 너무 대놓고 짜도 되는 거야? <웃음> 해야지 이겨야지. 연습 연습 게임이 없다 해서 짜도 될것 같아. 피디님께서 우리 고유 번호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이게 현실적인 좋은 방법이야. 야, 우리 야몇년 차에 오랜만에 번, 번호 순으로. 어, 무척이나. 야. 야, 서로 믿자. 파이팅. 갈까요?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우 셋. 원우 셋. 하나, 둘, 셋. 둘, 셋, 셋, 아, 셋. 일어나네 뭐야, 왜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지. 뭐야, 왜안 일어나? 어. 원우 셋. 하나, 둘, 셋. 야, 일어나네. 와, 일어나네! 왜 일어나야 하지? 왜안 일어나? 일어나야지. 일어나? 어, 어? 형 무조건 일어나야 돼형 무조건 일어나야 해 실패하셨습니다 아니 그 눈치로 간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그 눈치.. 아 그걸로 간다고? 눈치가, 아, 눈치. 아, 간다고. 눈치가 눈치. 아, 눈치. 없어 눈치가! 아, 이거 <웃음> 재밌 아, 야! 맞아! 네가 좋아할 거잖아! 아, 그래. <웃음> 두 번째 라운드 가볼게요 네! 네민규둘 하나 둘 셋! 민규둘 하나 둘 셋! 야, 너. 노... 미안하다. 뭐.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아, 아, 아. 여러분. 자, DHL이 한마 있대요. 어려운 거 아니야. 야, 진짜 안, 안 어려운 아니야. 거야. 아니, 야, 아니, 자기 야, 숫자만 세면 돼. 1, 2. 하자, 하자. 자, 마지막이야. 우리 마지막이야 어, 어. 여러분.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멤버들 다 더위 먹은 거 같거든요, 어. 지금. 네, 대들아할수 있어. 어, 여기 지할수 어.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파이팅 인기요, 일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웃음> 번호 일곱, 하나, 둘, 셋 1, 2, 3, 4, 5, 6, 7,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 둘, 하나, 둘, 셋 yeah. 준, 둘, 하나, 둘, 셋 yeah. Yeah. <웃음> <웃음> 아,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냐 아. 느낌 좋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다음 게임 우지가 야, 누가 생각할래? 우지, 우지 우지가 다음 게임 뽑게 오케이, 우지 가자. 다야 예쁘다 야, 간만에 우리끼리 한 팀이다 <웃음> 뭐가 좋을까? 아, 너가 하고 싶은 거 뽑으면 돼안 돼, <웃음> 어. 나 도겸이 게임 <웃음> 내가 그걸. 내가 오늘 도겸이 팀을 입었거든? 아. 그래서 도겸이 <웃음> 게임을 한번 갖다 볼게 아, 좋아, 성공하니까 기분이 좋네 <웃음> <웃음> 오, 어떻게 시작하 뭐, 어, 뭐야 야 pues nope. 줄, <뭐� 시작! 야, 안 되지 이게 <뭐� 다. 야 어렵다 똑바로 겠다야 야, 진짜 경주 같은데? 근데 됐어, 됐어, 오, 됐어, 했어, 됐어, 됐어 됐어, 일어 일단, 일단, 일단, 일단, 다놀 일단, 놀단 일단, 일단, 일점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도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아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개 드릴게요 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 일단, 일단, 일단, 일어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 이거 무조건 했다! 무조건 무 아니 감독이 표정이 오케이, 무조건 다 무조건 다 아니, 내가 보기엔 진짜 안하겠 내가 보기엔 다운로 자, 세 번째! 세 번째 우리 누가 뽑을까? 그냥 찢으면 돼 피부사 피스다우! 피스다우! 됐어, <목소리> 됐어 우지 불면 돼, 무지 도와요 다... <목소리> 형, 도레미파 솔로 하시나 하면 해줄 수 있어요? <목소리> 됐어, 그럼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잡는 길이 다 봤는데? 그냥 아무거나 불어봐 <부러봐>. 어? <목소리> 아무거나 그냥 연주해 봐 도겸이 <목소리> 형뱀 댄스 도겸이 형, 뱀댄스... 도겸이 <목소리> 형 뱀이에요 <목소리> 뱀 댄스 다이아 몇개 주시면 안 돼요? <목소리> 시작! 들 제구다 예쁘다! 예쁘다! 제구자, 제구자, 제다자제다자 제구자, 제구자, 제구자, 제구 제구자, 제제구제 아, 띠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제 내내 네. 그래. 이거 안 돼. <웃음> 오. 오. 뭐지? 이게 음계를 이걸로 만들기 어려워. 아, 이거 얼음. 아싸다 떠내려가? 음, 됐대. 1사번의 춤! 야! 야! 와, 와, 시야. 시야. 와. 시야. 와, 다음, 다음 노래! 야 h a n k you, number! Thank you, number! Thank y o 그냥 스냅 c 갈까? 스냅 r 갈래? 몸으로 h 려갈래 r Snapchukada, Snapchukar, Snapchukar, Snapchukar, 니까 그냥 우리가 카메라 s n a p c h u 게 a r Snapchukar, Snapchukar, s n 가 p c h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얘 봐도 내가 있는 거지 위에도 내가 있는 거지. 것이... 야 뭐야 뭐야. 우리 나가 잡아. 가야 마이크야. 야이아니 야, 위 너무 위로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뭐야? 아왜가왜 달렸지? 어떻게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아케긴 맞긴+ 맞블로킹을계속해야 돼. 음, 아나오테 예, 예, 음, right. 이제 이제. 나온 거야? 아나야 돼! 나한 나온 아나야아나 거야? 아나야아나도 거야? 나온 거야? 아 나온 거야? 아 나온 야아 나온 거야? 아 나온 야아 나온 거야? 아 나온 거야? 아 나온 거야? 아 나온 야아 나온 거야? 아 거야? 아 나온 거야? 아 나온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눈코입이 다 나오셔야 한 사람 인정입니다. 눈코입이 다 나와야 한 사람 인정 하나, 둘, 뭘? 셋. 눈이 하나밖에 넷, 없어요. 다섯. 어? 다 나왔는데요. 다 나왔는데요. <웃음> 너다 나왔는데요. 다나왔는데라다 나왔는데요. 몰라내 너무 잘왔네 하나 했어. 가서 몇 라트 해 줘. 저, 정확히요, 잘린 거 빼고요 하나, 나들, 둘 원우, 디에이, 민규, 디노, 호시, 호시, 도경, 호시 도경 원우, 코스, 자화음향강룡이두 분까지 아, 이렇게 나왔음향강룡님두 분까지 나오셔가지고 진짜 이거 됐어 어, 됐어, 됐어 이거 카메라 인정을 해야 돼 <돈> 형, 우리 근데 지금 바이브가 너무 좋은데 그냥 가위바위보도 가볼까? 가위바위보 <돈> 한번 가볼까? 지금 이 바이브면 어. 가위바위보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갖고 올게 누가 할래? 자, 이거... 민규 아니야 아니너 앉아 민규야 민규야 앉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앉아. 아, 아니야, 민규 형 아, 믿어봐 믿어도 돼? 일어나 아, 제가 그래? 해야 되는데. 아해 민규야 해해야 해. 민규 해. 해. 해 말라고 해해 해. 나오라 해야 되는데. 이형 이중인격이네, <웃음> <이 형>, 이중인격이네. <웃음> 아나한말해 아, 민규야 해해 <웃음> 해. 해. <웃음> 이중인격이시네 야 그래도 차타 사람 생긴 게 어디야? 자! 가이 오케이. 자거 뭐야? 자뭐이긴 거야? 한 번만 이긴 거예요? 끝났데 우와 우와. 한 번. 서자, 자자 와. 와. 민규야 진짜 제발. 오. 민규야 진짜 제발. 민규야 진짜 제발. 아 진짜. 아, 괜찮아. 괜찮잖아 <웃음> 어, 하나도 안괜찮 그 반성의 의자 뭔지 알지? 어, 반성의 의자 저기 어, 벽 앉아 있어. 보고 격고 앉아있는 거벽 어, 보고 앉아있어 어, 저희 잠시 한 5분만 이러고 있을게요 민규 형은 네. 카메라 외면하고 네. 있어 다음 게임 할까요? 한번뭐할래요 다음 뭐 갈까요? 갈까요? 갈까요? 몸으로 말해요 갈까? 몸으로 말해요 랜덤 가자. 텔레파시 코끼리 어, 돌기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이번에 주쟁은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 상황. 상황 좀 어려운데. 아, 상황은... 오케이, 가장 예를 들면 그 문장이 있어요 문장을 예를 하나. 예를 들면. 그건 첫 번째 문제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언론아, 언론나 조금 욕심을 가지고 조금 다급한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나 돼. 너보다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오케이. <웃음> 어, 어. <웃음> 어. 시작. 다리 찢었어. 자. 관아문 문틈에 발이 잡히켰어. 발가락이 찍켰맹 뱃살. 뱃살이 찍혔다 문틈 허리. 허리. 아, 아 문나리. 문틈에 발이 찍혔다 문지방에 문지방에 발톱을 찍혔어 문지방에 새끼발가락을 지켰어. 발톱 문지방이 새끼발가락을 찍혔어 발톱 아니. 문지방은 맞지. 문지방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았어. 말았어. 발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어가락 발가락+ 발가락+ 가락 발가락+ 머가가리가 띵! 아가스크림 먹고 가리가락 발가락+ 발가두 발가락+ 두가두발두락두가두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 <laughs> <웃음>.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얼굴이 좋아. 오늘 무슨 건? <웃음> 얼굴 <잘생겼어. 웃음> 얼굴이 잘 생겼어. 괜찮네. 오늘 얼굴이 잘 생겼어. 멋있이아 잘했어. 어요 문지방이래. 아니, 문, 나는 알았어. 나는, 나는 문지방이란 <웃음>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어. 너 이번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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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회 몇번있죠 이것도 세 번. 이것도 세 번. 세 번. 네. 고민한 작품. 자 서로 봄지 마자 진짜. 야 진짜 양심껏. 진짜 여기 아니, 카메라 다 담아주세요. 같이 산 세월이 얼마나. 어,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가 이게 발휘돼야 돼. 맞지 이게. 맞지. 이거 한 번에 성공하면 바로 달려주시는 거죠? 네네네. 오케이 제시어 나갑니다. 첫 번째 제시어 승관. 승관 오케이 오케이 승관. 승관. 와 순조로운데 이거. 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노래? 오히려 너무 쉬워서 좀 다를 수도 있어, 사람들끼리. 그런가?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마. 계속 안 봤어. 네, 아, 자, 정식합니다 네. 다섯 명. 정한. 아. 한 명씩 둘이집붙자 승관. 저요? <웃음> 어, 저, 저 세븐틴. 어허. 어? 세븐틴. 우지. 세븐틴이지. 오! 준. 세븐틴. 오! 오! 마지막 한 명. 아잘잘 잘 고르셔야 돼, 아닐 거 같은 사람으로 아닐 거같잘 골라야 돼요 잘, 기야 정답! 정답! 묶고 더블, 묶고 더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오케이, 더블로? 아니야, 그냥, 그냥 아니야 더블하면 그냥 하자 나 이번에 타짜 영화를 봤는데 명언이 뭔지 알아? 배팅할 을때 인생을 걸어라 오케이, 인생을 걸자 우리 인생은 어렵습니다 너무, 너무 어. 전해라. 전해라. 뭐. 전해라. 뭐. 너무 너무. 아니 아빠 이거 전달해 빨리. 어. 이게 나중에 다 오디오에 들어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웃음> 듣고 계시고. <계셔. 웃음> <웃음> 말도 안 되는 거가 나왔는데 똑같이 하는 게 그게 무슨 다 들리시죠? 제,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시어 갈게요. 가을. 아 가을이면 또 이거지. 또아 나. 가을. 자 이번에는 여섯 명 부를게요. 6명? 아 많이 여섯 명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열세 명 부르는 거 아니야? <웃음> 조슈아. <웃음> 조슈아. 오. 번혼. 오. 오. 뭐야? 뭐야? 떨어지지, 뭐야? 이노. 어. 어? 아 저예요? 왜? 왜왜 왜, 왜? 원우. 오와! 이게 야, 너무 민망하다아 가을은 나무야 가을나무가 단풍나무 어. 그냥 뭐해도 다 나무 하 확률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저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떻게 짜요? 어, 저희가 거 가을에 거 가을에 나무랑 추억이 많아가지고 가을 한 나무지 가을에 우리 나무랑 추억이 많잖아 연습생 때 나무 보러 갔었어요, 가을에 가을에 나무 보러 갔었어 호시 야, 가을에 나무 보러 간거 야, 그때 가을에 나무 보러 간거 기억 안 나? 아 맞아 역시 약간 이게 추억. 연습생 때 추억이 맞아, 진짜 분류해 분류돼서 또 나무 보러 가고 그래요. 아, 아, 한번 나봤어요? 순간 야이씨 제발 아, 얘 그때 같이 갔, 갔었나? 갔었어 갔었어. 진짜 순간이 안 갔는데.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나무 보러 안 갔어? 너안 갔어? 순간 <웃음> 믿는다. 왔대, 왔대. 아 괜찮아, 원망 안 해. 나는.. 어. 아너 믿을게. 아, 원망 안 해, 원망 안 해. 진짜? 믿고 있어. 나 단풍이라고 했어. 어, <웃음> 실패! 어? 얘 뭐야, 열심히 <웃음> 나보고 하는데. 아니, 알았어, <웃음> 얘 뭐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 왜냐면 나는 <웃음> 우리가 만약에 아, 솔직히... 걸렸을 때 나는 우리가 짱이 아니라고 하라고 <웃음> 너무 너무 나를 이렇게.. <웃음> <웃음> 야, <웃음> 다음 야. 게임 갈까요? 마지막 <웃음> 네. 게임 들고 올게. 자, 마지막 게임은 코끼리코 돌고, 입니다 아, 치는 게 아니라? 잡으면 돼요 나 잡는 거해 그래, 너해 잡는 거 어, 오케이. 내가 돌는거 내가 잘해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이거 칠수 있어? 어떻게 쳐? 아, 이렇게 쳐서. 치고 쿱스 한대전화하면돼 맞아 어. 아, 아, 명호 한번 해, 아, 명호해 명하자 이거는 몇 번이죠, 계기로. 기회? 세 번? 세 번이면 가능해 시작! 왜 아, 아, 아, 아, 대단하다, 2, 진짜 몇 아, 뒤에 치즈 없었어요 우리 3. 멤버에서 다행이다 아, 낫겠리멤버에 다행이다 여덟, 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조금. 아, 지금 몇 개야? 열개 어, 했어, 열개 했어, 열개 했어, 열개 했다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웃음> 그러니까 저필인 저, 죄송한데 혹시 이거 게임을 사전에 해 보셨어요?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야, 명화. 다이아 받아봐 다이아 주세요. 무꽃 더블, 더블 안할 거지. <웃음> 오늘 제목이 다 오늘 일기 제목. 무꽃 <웃음> <웃음> <묵고 웃음> <묵고> 더블 <웃음> 야 요즘 왜 <일> 거야. 아, <웃음> 아 그래요? 아 요즘 일만구나. 아, 아, 네? <웃음> 저희는 이제 잃을 것이 없으니까 저희는 두개걸 테니까 <웃음> 다섯 개 거실래요? 네? <웃음> 같은 게임으로. 두개걸 테니까 이거 저희가 두개걸 테니까 네. 다섯 개. 제가 그런 게임을 왜 해요? 아. 알았어요. <웃음> 알겠어요. 하지 맙시다. <웃음> <웃음> 아니면 장기랑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조금 더 주실래요? 아니야 빨리 싹. 아 노래 하나 부를게요. 갑자기? 아, <웃음> 네, 그냥 배워. 그냥 배워. 그냥 네. <웃음> 기분 내. 기분 내. 놀러 왔는데. 야 진짜 궁금하다. 갑자기 노래. <웃음> 갑자기 노래. 비제임 틀어줘. 갑자기 장기장. 태양을 피한 번방. 잊지 말고 다시 잊지 말고 다시 도로 오길 부탁해 갑자기? 헤어면 가슴 아플 거라 생각해 기다릴게 <웃음> <너를 웃음> 하지만 <웃음> 무늦지면은민기너거같은 <너무 늦어져> <웃음> <인스터비스> 진짜? <웃음> 민기너거같 진짜? 나, 저희가 다이아가 아홉 개가 남아 있어요. 아홉 네. 개대 아홉 개를 걸고 네. 가위바이보. 와. 아? 민규가 그냥 가위바이보에선 책임질까? 야, 이번... 저희 민규 나갈게요. 왜냐면 민규 때문에 한 기회를 잃었잖아 네. 그러면 사실 네. 끝까지 네. 하, 탓을 하려면 네. 그런 민규를 해야 돼. 그러면은 아까 나도 나도 망쳤잖아. 나랑 민규 형이 뭔가 가위바위보... 수습을 할수 있게 해줘. 그래, 그래. 그래, 민규야. 민구야 여기서 집에 스무 개 날려 오우거 우리 우리 <웃음> 우리 둘이랑 뭐 하는 거 하자.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어 우리 우어 우리 우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자 어, 운에 맡겼어요. 이팅이팅 그래, 야, 우리도 우리도 원해 줘. 오이 화이팅 야, 너희들이 똑같은 거만 들지 마. 똑같은 거만 들면둘리 가위바위보! 아, 나 아까 진짜 단풍 때문에 멤버들 나 진짜 째려보는데 나 진짜 나를 뭐 너무... 아, 두둑해져, 두둑해져! 아, 좋아, 좋아! <웃음> 여러분, 50개의 다이아를 모두 획득하셨습니다! 우리 슈은요, 상점 구경하러 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웃음> 플레이트한번 맞출게요. 슬레이트 t 겠습니다 하나, 둘, 셋! y 에 o m m y t o o n o t e t